캐스팅을 하실 때 보통 이 루어 같은 경우는 권총 파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줄을 걸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캐스팅을 하기 하는 기하 타이밍에 손을 딱 놓는 요런 타이밍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 초보자분들이나 타이밍이 잘안 맞는 경우에 손을 빈다거나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애기가 발 앞에 떨어진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을 걸어서 여기에 지지 않고 옆에다가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줄을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열고 던지시면 내가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더라도 이게 자동으로 빠져요 줄이 손에서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잡기도 굉장히 쉽고 손을 다칠 이유가 없어요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옆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